안녕하세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제 1조 목적 이조 정의는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목적과 정의는 명확하게 학, 학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2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이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등법 제2조 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네. 이와 같이 1조 2조를 보셨고 제3조에 보시면은 다른 법률과 관계에서 자,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자, 이 원칙이 세워져 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심의를, 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자, 위원회를 심의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를 보시면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자,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다음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가공품의 원료, 원료입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해서, 자, 원료, 원료, 그 다음,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자, 이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자,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표준규격품을 표시했을 경우,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관리 인증 표시나 품질 인증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 천일염 인증 자, 이런 표시를 받은 경우, 그 다음 2에 2에서 소금산업법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생산방식 인증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친환경 천일염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한 경우 그 다음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그다음 5에 의해서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산지 인증 표시를 한 경우, 다음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적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쇠고기, 식육 또한 포함입니다. 그 다음, 수산식품산업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산지 인증, 원산지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 영 제3조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통령 령어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라는 것은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해서 다음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만 단서 그 조항입니다. 다만, 자,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및 당류, 물론 당류를 주 원료로 해서 가공한 당류 가공품도 포함입니다. 자, 이거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 자, 그다음 예,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이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 지금 표시하면 됩니다.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 배합의 비율이, 비율의 합이 98% 이상 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1, 2순위까지 원료를 표시를 해라. 그 다음, 위에 가나목 외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합해서 두 가지 원료 합해서 98%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1, 2, 3순위까지 원료를 표시를 해라. 나, <웃음>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 자, 이때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합니다. 자, 이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원료를, 원료를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웃음> 자, 1. 김치류 중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을 합니다. 자,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압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1, 2순위까지 원료와 그 다음 고춧가루, 소금 표현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김치류 중에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에 2순위까지 원료하고 소금을 표시를 해라.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에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에 2순위까지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하고 소금만을, 소금을 기록을 하라, 표현을 하라. 그 다음, 제1호에 따른 표시 대상 원료로서 식품위생법 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서 정한 복합원료를 사용했는 경우에는, 복합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를 표시를 하라. 그 다음, 5. 집단급 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서 판매 제공하는 경우라는 것은 이제 각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 경우 조리에는, 조리에는 날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판매 제공에서는 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 자 해당 품목은 이와 같이 자 쇠고기, 식육 포장용 뭐 식육 가공품 다 포함입니다. 돼지고기 마찬가지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자 양고기에서 염소는 뭐 유사냥까지 포함을 하고요. 밥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 물론 쌀 가공품도 포함하고 쌀에는 찹쌀, 현미, 뭐 찐쌀 모두 포함입니다. 그 다음 배추김치 배추김치 가공품도 포함이고요. 그 원료인 배추 그 다음 고춧가루 그 다음 칠레이에두부류 콩, 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루, 콩가공품 모두 포함입니다. 아, 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물론 황태, 부어등 건조품은 제외를 합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쭈꾸미 물론 이 수산물 가공품도 포함을 했어요.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 조리하여서 판매 제공하기 위해서 수족관에 보관진열 하나 살아있는 수산물도 표시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영제사조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휴게음식 영업자 일반 음식점 영업자 위탁 급식 영업을 하는 영업소 그다음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자 이런 영업자 운영 설치 운영자 영업소 다 포함입니다. 자, 6조에서 제6조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 당연히 금지 되겠죠. 누구든지, 이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를 표시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어, 위에서 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제공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보관진열하는 행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한 내역,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서 조립 판매 제공하는 행위, 혼합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 자, 사망제 1항이나 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 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영수증을 비치하라. 원산지 표시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자, 이 이런 내용을 이제 어기면은 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벌칙이 가해지겠죠 자, 영별표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이 어떻게 표시를 하여라 하는지, 하여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농수산물의 경우, 자 국산 농수산물 경우는 자 이렇게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 명이나 시, 군, 구 명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국산 혹은 뭐 국내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그 농산물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 그러니까 생산이나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자, 이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수산물일 것 같으면 국산, 국산 혹은 국내산 또는 연근의 산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만,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원양산 수산물 경우는 <웃음> 자,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의해서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자 이렇게 원 원양산 이렇게 표, 표시하거나, 뭐 원양산 표시와 함께 이제 어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남북양, 북양 등 해역명을 표시합니다. 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원산지가 만약에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어떤 농수산물이 있다 자, 이러면은 이때 표현은 자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세계 지역까지의 시 도명 또는 시군 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의 산으로 표시 그 다음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이외의 농수산물을 혼입했는 경우 자이 경우에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라 자, 3개국까지입니다 두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의 경우는 서로 다른 두개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두 개까지 품목을 대상으로 위에 가목 2, 나목 및제 2호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라. 자, 원산지 표시 기준. 그 다음, 벌칙 조항. 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기를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혹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한자꽤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징역 플러스 벌금까지 받을, 받을 수 있다. 1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외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 다음 제 1항의 죄로 위에 1항의 죄로 형을 받고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다시 제 7조 제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는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두번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더 강해지죠 자 앞쪽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여기는 1년 이상 이상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굉장히 무거운, 무거워집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까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고 이어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